이쯤 이쯤 파이파 프리미엄 애견 용품 브랜드 치치 앵코의 목줄과 리드줄을 소개해요. 흔하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가 돋보이는 산책 패션 아이템 치치코 리드줄. 핑크핑크한 리드줄과 같은 유니크한 패턴 디자인의 목줄까지 너무 예뻐요. 매끄러운 마감에 유니크한 립 디자인 손잡이 트렌디한 컬러 패턴 웨빙과 이테리 가죽 원단을 만든 입체적 디자인 고급 자재와 깔끔한 마감 처리 좋아 좋아 명품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죽으로 써서 마감 처리한 리드줄의 옆면 디테일 도 칭찬해요. 할때 지진, 통건도가 높은 강아지는 목줄이 통제하기 쉽다는 거 아시죠?